하더냐? 아, 이러다 질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창궐했잖아. 누가 하면은 질, 이거, k <웃음> i 어 이러다가 창궐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. 전염성이 있어, 괜히. 마, 야, 야, 뭐 먹을래? 하면 안 먹어, 새끼야. 괜히 하면 다 통용이 돼. 야, 야, 우리 야, 축구 끝나고 뭐 먹을래? 하면 은 너나 먹어. 괜히. 너 먹어. 그냥, 그냥 그말끝에캔만 붙이면 그냥 다 감을. 야, 야. 우리, 우리 그 정통 신내파들이 원래 다 그랬다. 아야 외국어만 애들 그꽤니 그거 존나 짜증나지 않냐?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통 신내파들끼리만 만나. 야 외국어만 애들 꽤니왜 이렇게 쓰냐? 막 이러면은 난 좋던데? 에이, 이러고 가. 얘도 이미 물 찌는 거지. 아야 그거 똑같아. 스마일 다 죽여버려야 돼. 그났어 이제. <웃음> 그래서 제